그, 저희가, 이제, 예전에 한, 그, 댓글을 통해서, 그, 여러분들이 궁금해한 점들,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보고, 어, 제 의견을 또 제시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. 그, 최근에는 뭐, 이제 저희가 리뷰를 뭐 길게 하는 것도 있고, 짧게 하는 것도 있으면서 제품에 대한 또 이제 간략한 정보를 전달하고, 뭐 이제 그런 쪽에 또 치우치고 있고, 한편으로는. 그래서, 어, 댓글 읽기를 많이 못해드렸어요. 그, 이제, 댓글 읽기를 저희가 하고 나서, 그 다음에, 어, 뭐, 그, 그 영상을 봐서가 아니라, 많은 분들이 저희가 그, 한, 그 리뷰를 쭉 따라오시다 보면, 되게 이제 그, 비슷한 질문들은 늘 반복되게 마련이고, 거기에 대한 답변들도 이제 되게는, 에어 일관되게 가는 편이어서, 저희 쪽에. 그게 이제, 저희 쪽에 생각하기에는 늘 반복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래서, 어, 이전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, 저희는 뭐 최신 영상보다도 이전 영상들 한번 보셨다가 찾아보신 분들도 많고 해서, 에, 굳이 이제 그 댓글 읽기를 안 해드렸는데, 최근에 또 이제 그 새로 구독자분들좀 많이 늘어나면서, 음, 뭐한 1년 사이에 지금 한 1000명 이상, 약한 2000명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, 어, 그 정도 되게 되면 또 이제 처음으로 다시 이제 또 다시 <웃음> 복습으로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어서, 어, 댓글 읽기를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, 어,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댓글, 최근에 이제 올라온 댓글 중에 몇 가지 뽑아서 댓글 읽기를 해 드릴 건데, 에, 오늘 저기 먼저, 그, 댓글 첫 번째는 우리 베테랑 님이 최근에 가장 최신에 올려주신 것 중에 하나예요. 물 사이즈 관련된 문제입니다. 사이즈 관련된 문제를 저희가 짚은 거는 뭐 사이즈 관련돼서 는 영상 여러개 올려드렸죠 정사이즈가 뭐냐 사이즈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뭐 이런것들 여러가지 올려드렸는데 뭐 그런거 아무리 올려드려도 개인 입장에서는잘 해결이 안되실거예요 워낙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니까 그 베테랑님의 그 글은 슈퍼플라이 나그15 슈퍼플라이 15나 엑스포탈 이런 제품 290을 신으시는데 운동화는 280이나 285를 신는다 이거죠. 근데 이제 푸사라를 달라 그랬더니 머큐리아에 290이 안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. 이제 그런 거예요. 근데 이제 본인은 그 지금 슈퍼플라이나 스피드포터를 잘 신고 계시니까 점1의에이지를 신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발볼이 넓진 않다 이렇게 봐야겠죠. 어... 그런데도 운동화보다는 지금 5에서 10mm 이상을 크게 신는다. 출구화를. 그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 그러니까 사이즈 자체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저희가 다, 답변 드리는 게그 사이즈 문제는 남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어, 그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, 답글이 5에서 10mm 크게 착용하는 이유가 발볼 때문이냐 이렇게 물어봤고 베테랑님 답이 그렇다 어, 예, 슈퍼플라이너 포탈 285 신어봤는데 들어가면서 좀 타이트한 감이 있다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되면 거의 저희가 드리는 질문 어, 답은 똑같습니다. 그거는 어, 축구화의 경우에는 발볼 때문에 길이를 희생하는 게 좋지 않다. 다시 말하면 길이와 발볼 두 개를 동시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축구화는 구입하지 마시라 하는 쪽이 저희 기본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제가 선택하는 기준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어, 이 운동화처럼 신을 수있어야 된다. 그러니까 운동화를 280에서 285신다는 거는 그 사이즈 잘 맞다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추가 사이즈라 해서 운동화 사이즈랑 그게 다르진 않으니까,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같은 사이즈로 가게 되면, 딱 맞게 신을 수 있는데, 결국 이분도 발볼이 넓진 않지만, 포탈에 내는 거를 2 8 5로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. 운동화 280에서. 그 이야기는 어쨌든, 볼에 지 맞춰 간다. 그 어떤 제품을 신고 싶은데, 그 제품에 발볼을 신어봤더니, 올, 원래 운동화대로 신으면 타이트하고, 그러니까, 발볼을 조금 늘리면 길이가 크게 길지는 않으니까 한 5mm 정도면 근데 그런 식으로 신었다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늘 말씀드린 리 사이즈는 저희가 어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선 길이를 맞추고 그 다음에 거기 길이를 맞췄는데 발볼이 맞지 않으면 구입하지 않으셔야 된다 그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축구화라는 것 자체가 높은 홀드성을 유지하니까 일반 운동화랑 다른 게 축구화는 경기 중에 격렬한 동작이 런닝와는 다르게 그런 것들이 많이 동반이 되는데 그거를 잘 지탱해주고 발이 잘 수용을 해서 그거에 대한 운동 능력을 그이 축구화가 도받쳐 줄라 그러면 딱 맞아야 되고 두번째는 또이 축구화라는 거는 그거를 신고 그걸로 공을 차야 되죠 축구를 신고 그때 이제 5mm 10mm가 크게 되면 정확한 임팩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다 발끝의 감각을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. 가급적이면, 길이와 발버를 동시에 맞출 수 없으면, 어, 그 제품 구입을 하지 마시라.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충족시켜 줄수 있는 제품을 찾으시라.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라스트와 개인의 촉거과니에 일치, 불일치 문제 이거니까. 거기에 따라가시면 될 것이다. 예. 네. 하는 답변이었어요.